공주 내놔요! 반역이다 반역! 공주 내놔! 나 보물 먹을 거야! 공주 얻었어! 아만니타 스튜디오. 어..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놔 지거야 돈은 먹을 걸로 퉁칠 수 있어 식권이야 저거? 예에 내가 이겼다 넌 나중에 먹을 거 나한테 주면 된다잉 깔깔깔깔깔 코넷 응. 야 나도 돈다 떨어졌어. 아 그럼 돈은 영어로 할수 있어요. 뭐야, 제 악마야? 역시 도박은 위험해요. 아하하, 이제 내가 이겼다. 돈다내 거요. 음료수 마시는 거 이렇게 귀여워. 당신은 이제 죽을때 성불하지 못하고 그 영혼, 내겁니다아다 망했어, 맥주라도 마시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필그림이라는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출시된지 조금 된 카드 게임인데 이게 스토리에다 카드를 써가지고 진행시키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래 안할라 했는데 잠깐 시청자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보여서 가지고 왔어요. 젠장. 이 팔랑귀. 어떻게 해야되는데. 카드를 놓으니까 텐트에서 이 친구가 나오네요. 먹을 거 갖다줘야 되는 친구네요. 얘가 주인공인가? 그 중간에 있던 애. 탐험가야? 오, 이게 뭐죠? 오. 지도로군요. 아니야, 그리로 가지마. 오케이. 위쪽으로 가볼까요? 오! 뭐야? 어떻게 했어? 카드를 얻었는데 이, 쟤가 꿀꺽 삼켜버렸어. 조작법을 모르겠으니 일단 좀 헤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긴 먹었으니까 다른 데도 가보죠. 선착장이 있네요? 아주머니. 저좀배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뭐지? 배좀 져요, 이 늙은뱅이야! 아니, 니가 뭔데, 이. 휘저으라 말아야. 훌쩍 늙은 게죄지 새를 갖다 주면 배를 태워 준다는 뜻인가? 왜 서, 새랑 서로 싸워 놓고 저러고 있는 거지? 해석할 수 없다. 햇불 있는 곳으로 와서 냄비 챙기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냄비를 걸어 기분이 좋겠지? 뭘 해야 될까? <웃음> 어, 굉장히 의아스럽네. 여기 사람이 있네요? 사냥꾼이다. 일로 야, 너 먹을 거 나한테 줬어야 되잖아. 까먹은 거 아니지? 먹을 거. 자요. 아아, 도토리. 이거 가지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필요가 없나봐. <웃음> 위로 총소니까 도토리 하나 생기네. 파리는 뭐야? 냄비 줘볼까? 자요, 냄비. 뭐야, 이게? 필요 없어. 먹을 거 달라고, 자식아. 곡괭이로 찍어버리자. 너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땅을 파봅시다. 카드를 쓸줄 몰랐지만 이제 알았죠? 파봅시다. 회에! 야 감자다 감자 감자 맞아? 이걸 요리해야 되겠죠? 일단 물가로 가서 물가로 가서 물을 <목소리> 좀 뜨가지고 <목소리> 어이 나 바..바닥에다.. 아이그 <웃음> 어이씨 깜짝이야 강..강물에다 번..더리..번.. 뭐라는거야 왜이래 던지는 줄 알았잖아와 버리는 줄 알았잖아가 서로 섞여가지고 던버 막 이렇게 막 말이 꼬였어요. 버리는 줄 알았네요. 놀래라. 에이. 자, 물 있는 냄비. 여기다가 감자를 속 삶아주면 으마마마 야. 맛있겠구만. 이것도 한번 구워볼까? 도토리도 구울 수 있어, 근데? 구운 도토리야? 그냥 도토리인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안된 듯? 자. 자요, 사역, 사랑꾼 아저씨. 먹을 거. 먹는 소리 좋다. 아, 존맛탱이구만. 부채 정산이래. 도전과제. 달성. 그총 나주면 안 돼요? 하 미쳤네 이게. <웃음> 감자 좀 삶아줬다고 총을 달라고? 미쳤어? 수, 술이나 구해와 이 자식아. 아 맵이 엄청 넓네요. 여기로 가봅시다. 할머니 거기서 뭐예요? 이런 맛 주십쇼! 시 이건 어때요? 에? 돈털리 이건 돈이 아니잖아. 딴 데로 가볼까? 뭐야, 이건? 사탕수수라서 설마,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빗자루 좀 주, 주실래요? 이 빗자루는 내전 재산이야! 사탕수수 드릴게요. 뭐지? 잠드는 효과가 있나봐. 도토리랑 교환하실래요? 냄비는 어때요? <웃음> 애들 상호작용이 다 비슷비슷하네. 냄비는 무조건 발로 까야 제맛인가 봐. 여기 누가 있네? 뭐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낚싯대 좀 지금 행복 게이지가 너무 낮아. 자, 사탕수수를 맞게 해주자. <목소리> 아, 이거 자기 자신한테 쓸 수가 있구나. 남한테 쓰자. 자, 아, 뭐야. 얘한테 주어, 준다 해도 이게 여기로 적용이 되는 거 보니까 그냥 카드는 아무 데나 놔둬도.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지금 보니까? 아, 무슨 모공에 난털 같아. 자, 행복 게이지가 낮으니까 여기는 뭐할수 있는 게 없군요. 다른 집이나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돈 구했어 야. 물고기 드릴까요? 돈이란 물고기 내는아 내놓... 물고기를 달라는 거야 지금? 일단 돈을 얻었는데 이거 할머니 줘보자 할머니 돈 받을래요? 오 돈이다, 돈! 뭐지? <웃음> 소이이너 이제 나랑 친구야 오, 뭐야 동행이 되네? 도전과제를 달성함 구호.. 95... 마 뭐예요 방금 저 카드? 어? 등장인물을 서로 바꿀 수 있네? 무슨 의미가 있지? 어쨌든 나 혼자 진행하는게 아니군요 여기로 가봅시다 이게 뭐야? 동전을 던져 오! 아아 악마구나 나한테 실좀 가져다줄래? 도토리 되게 좋아하네 통한건가? 뭐야 <웃음> 되게 잘갖고 놀고 나한테 다시 던져주잖아? 이런 아, 좋아하는줄 알았잖아요? 예, 교회같이 생긴 건물에 들어가봅시다 뭐안 계세요? 어, 굉장히 심술궂게 생긴 신부님인데, 아주 욕심이 더득더덕 하겠어. 동전 줘볼까? 헌금이에요. 자, 가서 주사라. <웃음> 뭐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거 꽃. <웃음> 잠이 안오는군 왜이렇게 난감하냐 게임이 여기로 가보자 오 어, 여기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 밧줄과 버섯 냄비 핸드버섯 물이 필요해 물을 또 떠와야 돼? 밧줄. 밧줄은 으따 쓴다니? 오, 더블클릭하면은 바로 스킵되네요. 좋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군요. 일단 물 뜨고 버려. 히그 다음에... 밧줄이 악마가 원하는 거였나? 뭐야 이거. 아, 이동할 때두번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된다고?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가? 자, 이렇게 하고 밧줄! 가지는 거야? 사람을 묶어올라 그러거든 어? 신부님이야? 우린 이제 친구야 악마는 내 친구 <웃음> 자 신부님 묶으러 갑시다 빛을 청산하기 위해 던져! 안되네? 신부님이 안나온다 잘지냈소 지금이야! 밧줄로 묶어! 어? 되게 잘 논다 자 너를 위한 꽃이 한번 맡아봐 지금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안되네 저또 사세? 얘네 가끔 이상한 말을 하네? 벌레가 있네 곰이야 에이. 쥐야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버섯 먹을래? 지렁이는 어디다 쓰지? 아! 지렁이가 새 찾는 데 쓰일 것 같은데? 일단 갈수 있는데 다한 번씩 뒤져보고 당겨. 응? 뭐야 힘센 사람이 필요하대. 아씨. 아 여기도 물가구나 여기에서 물을 할수 있군요. 버섯을 요리해 볼까요? 응? 버섯 넣고 사탕수수를 어어!!!! 어! 어어! 어어! 어! 어떻게 어! 어! 어? 헐! 못 쓰게 됐어! 일단 복스프가완료됐어요어 사탕수수 아 여기 다시 생겼네 아, 깜짝이야 이씨 자, 이거 먹으면 행복해질거야. 환각스프니까 야, 그걸 왜네가 쳐먹어!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디가? 집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데요? <목소리> 할머니 열일하신다. 웃기려고 오! 좀 올랐어 도전거제를 달성한 몽롱함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구만 이 짓을 또 하면 되려나? 우리 버섯 어디서 얻었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버섯이 또 있네요 반복, 똑같은 거 반복한다고 되려나? 할머니 열릴 어, 뭐야! 다른, 다른 애가 있었네? 물 일단 떠. 튀어나오진 않겠지. 챙기고? 어, 뭐야! 행복 게이지가 다시 바닥이 됐네? 아, 한 번에 두 번을 웃겨야 되나봐. 수프.. 먹고 난리치어서 절반을 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구요. 이 친구한테 뭐줄거 없나? 자유 수프. 오 미식간데 아 이제 어떡하지? <웃음> 할일이 너무 많은데? 어 여기 가, 여기도 갈수 있어? 더블클릭했는데 이동이 안되는거 보면 안가지나봐요 장소가 아닌가봐 텐트에서 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어, 들어간다 자고 일어난겨 동료 두 명을 세워두고? 아휴 씨. 이렇게 어려워 음. 게임이. 어? 이건 것 같아. <웃음>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해보자. <웃음> <웃음> 할머니가 <웃음> 아주 구슬 잘 타시는구먼 올랐어 올랐어 놀라움 자, 이거 먹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다 찼어! 좋아! 재미있는 할머니 도전거제 달성 1펜이만 주면은 어, <웃음> 넌 우리편 낚시대, 아, 낚시대. 낚시대. <웃음> 좋아 그럼 검은? 돈을 많이 달래요 제가 낚시를 할수 있겠죠 이제? 낚시 누가 잘해 잘하는 사람이 없네 <웃음> 내가 해보지 뭐어 물고기 있네 <웃음> 벌레! 야, 어. 오! 닦았어, 닦았어. 좋아. 자, 이거 요리해서 먹으면 되겠.. 되게... 물. 이게다가 여기에다가... 물고기 넣어서.. 오예스 물고기 습. 이거를 술좀 주세요. 물 고기 요리 내놔요. 오케이. 먹는 거야 마는 거야? 오! 왜 이렇게 다들 자꾸 바닥에 던져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심지어 병인데. 아우씨, 깨트리는 줄 알았네 동전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나? 아 맥주를 따라주는구나 뭐야, 왜 취했어 취한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 그건 아니군 취한 상태에서 저기서 뭘 해야 되나봐요 자 일단 술자 힘센 아저씨 저랑 같이 다녀요 이제 이술더 먹고 싶으면 말이야 야얘코 지금 보니까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콧구멍이 왼쪽에 몰려있어 뭐야? 도토리? 자 야아 야... 야... 총알이 도토리야 혹시 음... 깜짝이야 너 저... 이제 나... 나랑 친구야 야... 기분이 좋다. 도전 과제 달성. 좋아요. 이제 성으로 가서 흠새 아저씨한테 <웃음> 귀여워 여기에 벌레가 또 있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헤, 아 배아. 헤아가 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 울음소리 왜 저래? 공주님을 내놔라 이 녀석아! 어떡해 내다어 생겼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배야 걔가 자고 있을 때 뭐가 제일 된오 웃기? 정말 쉽죠? 뜨거 그리고 저한테 왕위를 물려주시면 됩니다 <웃음> 딜와 남편이라니 너무 좋아요 여긴 다 미쳤어 자 이제 뭐하지? 일단 교회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 어,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템은 점점 늘어나는데 어 뭐야? <목소리> 뭐 서로 왼수야 어, 총으로 위협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맞았는데 안 아파하네. <웃음> 귀여워. 자, 할머니 할머니가 빗자루를 빌려줬는데 z 마가 p 어머머머 미쳤나 봐. a Pizza. Pizza. p 가 z z a Pizza. p 머 z z a Pizza. Pizza. Pizza. p i z 예. 의미 없고 밧줄로 묶어요. 얘를 묶이나? 안돼 안돼. 왜안 묶이지? 얘가 묶어볼까? <웃음> 부들부들 악마 등장! 안 되던데 신부 총으로 협박 못하죠? 될것 같은데? 어! 한대 맞았어! 지금이야! 아! 면전에 대고 죽방을날리는게 사냥꾼이 하는 일이구나! 오케이 묶었, 묶었다! 대박! 얘는 지금 카드가 봉인돼있네 얘도 집어넣고 어, 악마는 빠이빠이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악마와의 거래 오, 파랑새, 잡아야돼 잡아야돼, 그래야 배를 탈수 있어! 아, 어. 총두 번을 더 발견해야 되는군요. 이게 뭐냐고 아까부터. 아 도전과제구나. 아, 이게 도전과제가 되게 많나보네. 장마와는 거래가 끝났고. 어? 선한 신부가 왔어. 그렇군. 아까 악마가 잡아간 건 악한 신부였군요. 조전과제를 달성함 축복 죽방안 날리나? 사냥꾼? 다 똑같구만 악마느님 <웃음> 나쁜놈을 잡아가시기 위해 오셨군요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나와서 어 <웃음> <오>, 서로 때려 <웃음> <웃음> 왜술안좀 오케이 다시 물고기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이게 보니까 술을 두번 마실 수 있더라고 일단은 생선요리를 주고 술을 받은 상태에서 사냥꾼이 나와서 에어, 에어, 아직 술. 뭐야, 왜 같이 나눠 마셔? <웃음> 사이가 좋아졌어? 자 여기서 이걸 주면 오 따라준다. 술 다시 다 깼어. 어쩌자는거지? 서로, 서로 사이가 좋아졌나? 와! 얜 무료로 주네? 대박! 사람마다 상호작용이 다 다르구나 얘네 또 싸워? 사이 좋아진거 아니었어? 한잔 더 마셔 <웃음> 방금 딸꿈치 소리 뭐야 으어 <웃음> 쓰러졌어 쓰러졌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술고래 그렇군 이런 도전과제를 얻기 위함이었군요 딱히 술을 마셔서 뭔가 게임이 진행된다거나 그런건 없는것 같고 쥐한테 가봅시다 죽방! <웃음> 왜 이렇게 서로 다 주고받아? 물론 곰이지만 쥐같이 생겨서 쥐라고 했어요. 버섯 먹을래? 총으로 협박하자고? 안 먹힐 것 같은데? 와 곰도 쪼네? <웃음> 받아라 도토리탕 <웃음> <웃음> 훌쩍거려. 어? 들어갔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아야! 우와! 대박! 야, 이게 날강도지, 뭐야! 넌 쓰레기야! 하 <웃음> 맞았어, 총.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아! 검을 가져가자. 아도씨. 검이 필요한데. 돈을 많이 달라고? 이거 하나면 퉁쳐지지 않을까? 하나만 뭐해보자고요 뭐, 뭔, 뭔데 자, 어쨌든 돈 값비싼 물물교환 되게 좋아하네 개구리 있던 호수요 네네네 여기 얘가 나오면은 뭐야? 너 어디가? 야! 어머! 여기서 버섯을 미끼로 쓰자고? 에? 어? 맛이 갔는데? 어? 조정거들 그 달성함 이상한 맛 할머니로 낚시하자고 이걸로 낚시하면 어떻게 되나 물고기 나오나 물고기 나오네 야 그럼 동전 어때 동전 필요가 없대요. 야술 부어 술. 저또 마시고 있네. <웃음> 뭐지? 물 대신 술 도전과제 달성. 일단 검을 얻었으니까 용을 죽이러 가보자.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약간 징그럽네. 오, 죽방 때렸어. 미쳤네. 뭐, 뭐, 뭐, 뭐, 뭐, 뭐. 검. 놀랬어, 용. 공주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으면 보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춤춰줘 어? 먹나? 먹었다! 아 버섯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뱉네요 아 공주를 데려오면 보물을 준다는 뜻이었어요 아까? 좋아 딜을 했으니 빨리 가서 얘기를 나눠보자고 공주 내놔요! 반역이다, 반역 공주 내놔! 나 보물 먹을 거야! 공주 얻었어 절망했어, 왕이 다시 옆으로 오네. 안돼. 응? 안녕하세요, 배야님 공주 좀 주실래요? <웃음> 정중하게 공주 달라 그러네. <웃음> 죽고 싶지 않으면 공주 주세요, 이 자식아. 똑같네. 이거 저장 안 되지. <웃음> 아, 용한테 공주 줘보고 싶은데. 완전 슈퍼악인이 돼보자. 자, 공주 왔어. <웃음> 와, 공주다. 아, 어, 냄새 맡는 거 봐. 더러워, 진짜. 어, 은근 가까이서 보니까 귀여운걸? 사이가 좋아졌잖아. 자, 보물, 니네 거야. 있구요. 안녕. 뭐야,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어 아싸! 보물 될거야 뭐지, 개막장 스토리는? 정말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도전과제 달성, 보물상자 파랑새 뭐야, 게임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한칸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물상자를 찾게되면, 아니 뭔 소리야, 파랑새를 찾게되면. 자, 빨리 들어가봐. 해아 뭐야, 이건. <목소리> 둘이 사랑에 빠져서 잘 지내고 있대요. <목소리> 납치된 게 아니라, 뭐야! 갑자기 좋아해! 딸이 지금 납치된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대요. 못 가져가네. <웃음> 왕 성격 이상해. <웃음> 이제 할머니를 보내면 되는데. 빗자루 좀 줄래, 얌? 이 빗자루는 내 거야? 버섯 줄게요. 막아 어? 되게 좋아하는데? 수프를 만들어오잖아? 끝, 그, 끝이야? 검으로 위협해보자 당장 빗자루를 주지 않으면 너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어 피했다 가소롭구만 어떻게 해야되지? 마녀가 버섯을 주면은 빗자루를 땅에 던지는데 그때 가져와봐요. 좋아요. 잠깐 자리 비울 때. 오 진짜? 대박. 어, 이게 주서지네 요리하러 가다. 도전과제 달성. 빗자루 사라져서 으르렁거리고 있어. <웃음> 짜자잔. 자, 이제 빗자루로 빗자루 얘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빡! 오 계속 때려 <웃음> 되게 좋아한다 복수해 복수 빡쳤다 빡쳤다 와 눈에서 불 나와 대박 이제 뭐하지? 아물 눈에 불 나오는거 물로 꺼야돼? 어머 어머 야 징그러워 뭐야 헐 눈이 불을 탔어 <웃음> 세상에나야들 이 게임 이상해 무서워 즐거운 우리집 도전과제 달성 파란새다 잡아! 이제 잡히겠다 어? 안잡히네? 못잡는거야? 제발 이리와 이제 올때 됐잖아 오 왔어 왔어 왔어 나아이씨 파랑새 부르고 두명가 파랑새 도전과제 달성. 행복한 재회. 그렇게 모험가는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났다고 하는데. 끝이에요. 도전과제 여는 재미로 하는 거구나. 다른 도전과제들도 찾아볼까? 되게 많이 잠겨있네. <웃음> 진짜 엄청 많이 잠겨있다. 다시 할. 이게 막 스토리 감상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도전과제 찾는 게임이었군요. 남은 도전과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1회차 무사히 잘 마무리한 걸로 만족하고 마치도록 하죠. 특이한 카드게임, 필그림이라는 오, 게임이었습니다. 예. 안녕!